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다니샘. 어, 약사님한테 정말 하루에 정말 수십 명이 찾아오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찾아오실 때 반드시 하나 준비해서 사진에 갖고 와야 될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게 뭐죠? 어, 혈액 검사지. 어 혈액 네. 검사지 이게 뭐예요?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네. 어, 병원에서 검사한 검사지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혈액검사지. 네, 네, 혈액 검사지. 네. 이미 또 말기암이라면 조직 검사지. 조직 검사지. 네, 본인의 네. 병기가 나와 있고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음. 어, 기수는 뭐고 음. 암의 악성도가 뭔지를 그 검사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 그럼 병원에서 주나요? 네네, 아. 네, 네, 주죠. 준비해 주시는데 음. 환자들은 전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네. 그 그것만 설명해 드려도 네. 환자들의 본인의 병의 그. 심각도, 음. 뭐 위중도를 좀 막연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 또 정확히 알아야 음.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도 말기암 환자는 거의 뭐한 달에 두 번, 네. 많게는 두번 정도 혈액을 음. 뽑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의미를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백혈구 관련 수치들이 나오는 검사 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백혈구 수치, 뭐 적혈구, 헤모글로빈. 음. 네. 호중구, 임파고그 네. 다음에 간수치. 간수치. 예. 네. 간도, GPT, GOT, 그 다음에 음. ALK, 요런 몇 가지 수치가 있어요. 네. 예. 그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한네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네. 총콜레스테롤이 있고, 음. 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라는게 있고, 네. HDL, 좋은 콜레스테롤, 네. 그다음 중성지방. 네. 그 항암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이 좀 치솟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지방질도 암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가게끔 굉장히 안간힘을 써야 돼요. 음.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적다는 것도 지금 몸의 영양 상태가 완전 그렇군요. 바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음. 그런 혈액을 보면 그 수치를 보면 그분의 몸 상태가 한 눈에 딱. 알아볼 네. 수가 있죠. 음. 중성지방이 너무 높다. 네.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 줄이시고, 과일, 빵,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과일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가 수치에 음. 딱 나오죠. 네, 그다음 혈당 수치. 네. 하고, 당화혈색소. 네. 당화혈색소는 이제 3개월 동안의 혈중의 혈당 수치예요. 그게 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또이 수치도 올라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저는 네. 체크를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세히 네. 해주세요. 요거를 항목을 좀 적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예? 선생님들이 그냥, 음. 선생님마다 다르게, 음. 백혈구 백혈구만 또 체크하신단 그렇군요. 말이죠. 아. 그러니까 조금 암환자용 그 음. 항목을 본인이 적어가는 게 좋고, 네. 종양표지자, 그러니까 네. 암종에 따라 보는 종양표지자가 있어요. 네. 정상인들도, 어, 내가 왜 종양표지자가 정상범위에서 조금 오버, 오버가 됐다 아.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혈액검사지에 그럼...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는 오... 힘들죠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어, 저, 정상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아. 저는 표를 만들라고 해요 표를 아. 표를 딱 만들어서 수치를 그래서 저한테 온 환자들은 이제 너무 음. 지식이 많아져서요. 그래요. 아주 뭐다 해오세요. 이 공부를 다 해오실 테니까 책 읽고, 그죠? 책을 음... 읽고 막 줄치고 막 그러시게요. 리포트 쓰듯이 정리를 해오신 음... 6 8세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정상치에 들어와 있는지는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정상치가 벗어나면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제가... 네. 우리가 이제 암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다고 보셨는데요. 네. 음, 뭘 먹으면 안 되죠? 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금지할 것들은 저랑 와 약속을 해야 된다. 음. 이거 안 지키면 저 상담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네. 안 좋은 걸 먹으면?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첫 당연히. 번째 여러분, 고기입니다. 고기요? 네. 어, 저 고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지? 네. 먹으면 안 돼요. 암 환자는 아, 만져는 아니죠 아, 만아정상인는좀 드셔도 돼요. 음. 네. 두 번째는 우유, 유제품. 우유? 네. 요플레, 치즈. 치즈. 다안 돼요. 음, 요플레까지 다안 됩니다. 네. 다세 번째 설탕. 설탕. 네. 오. 네 번째 밀가루. 밀가루. 음, 다섯 번째 식용유. 식용유요 네. 와, 볶는 음. 요리 안 돼요. 스티 설탕 같은 모든 음식이 다들 어 가잖아요. 설탕 네. 너무 달아요. 저희가 이제 뭐 배달 음식이나 음. 밖에 뭐 반찬 가게에서 사 보면은 네. 정말 너무. 제가 이제 설탕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제 먹어보면 음. 몸소리 쳐지게 달고 네. 입에서 너무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왜 설탕이 안 되냐면 과도한 당분은 암의 먹이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설탕은 그래요. 바로 암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음. 여기가 고기 말씀하셨는데 생선도 포함이잖아요. 아니요. 생선 해산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육, 육고기네. 네, 육고기에 음. 있는 기름, 기름. 그걸 음. 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이 저는 이제 세포를 되게 중요시해요. 세포. 네. 세포의 막이 있어요. 네. 세포막은 세포의 뇌와 같아요. 우리 어,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뇌죠? 네. 어, 근데 세포도 이 막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오는 건데, 음. 이 세포막은 지질 성분으로 돼 있어요. 기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그, 인지지, 이중층이 둥둥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네.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포화지방산을 먹으면 얘가 딱 굳어버려요. 그래요. 어. 네. 그러면 여기 모든 신호 전달이 세포막에서 이루어져요. 음. 암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져? 요이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암세포예요. 어 아, 그래요. 오. 세포막에 문제가 일어나면 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해된 거로는 음. 이 세포막이 우리의 뇌와 같은 역할을 네. 하는데 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이게 이제 딱딱해져서 네. 이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되면. 네. 네. 암에 걸릴 환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근데 이미 이제 암 환자들은 걸렸습니까? 이미 세포막에 망가져 있는데 아. 거기다가 이제 어 힘을 줘야 되는데 음. 고기를 먹으면 더 그렇군요. 악화가 되겠죠 음. 좋아질 리는 없죠 고기를 먹어서 우유나 식용유, 밀가루 염증을 일으켜요 아. 네. 저도 지금 이것들 지금 먹으면 네. 저는 이미 해독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네. 얼굴에 이렇게 올라와요 빨갛게 반점이 올라요 염증 반응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염증이라는 거는 얼굴에 있는 염증만이 아니죠 내부 장기로도 음, 보이지 않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음. 암 환자는 이미 염증이 가득 차 있다고 음. 보시면 돼요 큰일인데요 큰일이죠 제가, 제가 빵돌인데 백세를 사시려면 빵을 끊으셔야 돼요 빵을 아예 끊는 게 좋다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어, 이 폐암이 흡연 몇년이 네. 60년 흡연 음. 믹스커피 하루에 세잔 네. 빵돌이 다 그런 것만 좋아하셨죠 전 좋아하시고 부침개 전 고기도 엄청 잘 드셨죠 그거를 다 끊으신 거예요 80세 흡연부터 해서 싹다 끊었을 때이 정도의 치료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써도 이것들을 드셨다면 내부 환경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냥 똑같겠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치료의 효율이 좀 높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입이 달아지게 책부터 책을 읽었냐 확인하고 음. 어, 금지할 거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부터 네. 확인을 하고 해요. 음. 또 자꾸 일기 환자를 그 고기 좀 먹어도 돼요, 뭐 커피 먹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상담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얘기했는데, 어, 절대라고 음. 얘기했는데. 절대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그런 거 물으시려면 상담을 오지 마세요. 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저한테 자꾸 물어봐도 전 똑같은데 나. 음. 그러면 닭고기는 안 되나요? 닭고기도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육은 안 돼요 수육도 해서 저도 냉장고에 넣었다 가 음. 꺼내보세요 기름이 그렇군요. 거의 이렇게 굳어요 또 커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워낙 커피를 좋아했어요 라떼를 되게 오랫동안 음. 먹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냥 커피를 왠지 먹어야 될 것처럼 네. 요즘 가끔 먹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이뤄요 음. 수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암환자는 네, 수면이. 네. 그러니까 일주일 했던 식이요법과 모든 노력이 커피 한 잔으로 어. 확 무너지는 그러네요. 거예요 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를 그동안 많이 드셨으니까 음. 이제는 끊어야죠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 어, 이제 <웃음> 저같이 정상인 분들은 정상인 분들은 좀 줄이시면 되죠 줄이는 정도, 네, 줄이는 음. 정도. 이제 어제도 오셨는데 음. 어, 딱 1년 전에 그냥, 위, 염, 뭐, 음. 뭐, 그 정도였는데, 네. 약간 결절 조금 뭐, 있, 낭종, 뭐, 이런 거 있다. 음. 딱 1년 만에 그게 암인 거죠. 음. 2cm 암. 근데 그분이 다른 걸딱 봤더니, 갑산성 결절, 뭐, 온갖 때 낭종 음. 결절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위는 그렇게 반 정도 절제해냈지만, 지금 언제든지 음. 지금 폭탄을 안고 있다. 폭탄을. 몸에. 네. 결절, 뭐 선종, 음. 낭종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많은 환자를 케이스를 봤잖아요 네. 어,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1, 2년 내 악성으로 음.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네. 어, 제가 암 걸려 2018년에 전신 검사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음. 걱정되니까 음. 흡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전신 CT를 찍어서 발견한 게 대장의 용종이었어요 어. 3cm짜리 근데 그래. 연기였어요 연기. 암이, 암이긴 했지만 음. 다른데 퍼진 게 없어서 항암도 안 하고 떼내내. 그것만 딱 떼내니까 음. 너무 행운이다 좋아했죠 음. 근데 어때 아까 시드 앤드 소일 얘기 했잖아요 네. 토양을 안 바꿨죠 저희 아빠 음... 그대로 똑같이 살았어요 4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됐죠 그 토양이 네. 오염되면 거의 다 아무리 건강한 모를 심어도 다 네. 못살듯이 똑같은 거네요 네, 네. 우리 몸이 토양인 거네요 네 토양인데 음... 거기 암 씨앗이 있는 음... 거죠 고기 우유 치즈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 조금만 먹어도 된다 <웃음> 네 타협을 좀 해드릴게요 음, 너무 와. 이렇게 하면 그래. 생의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호밀빵으로 바꾸시든지 유기농 네. 빵으로 바꾸시고 음. 좀 뻣뻣한 빵으로 바꾸시면 되죠 네. 버터나 뭐~ 설탕 많이 안 들어간 음. 네. 종류로 바꾸세요 또 너무 드시지 말라 그러면 음. 뭐~ 뭘 먹고 사냐 네네 네. <웃음>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도, 몽땅 주스 7가지, <웃음> 네. 그 다음에 먹으면 한다 섯가지만 지켜도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사실은. 네, 진짜 간단해요. 좀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열방약구 유방한 삼당서. 이거는 우리 작가님의 실제로 암이 걸려서 본인이 치료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네. 자세한 내용이 있고, 요거는 좀더 이제 진화된 말기암 전이암에 대해서 어, 통합요법인데요. 어,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져 있는 거죠? 네,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갖고 공부하시고 그래도 어,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면 우리 약사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웃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밀려있어서 상담은 좀 힘들 것 같지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웃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건강한 우리 국민들이 많아지도록 네.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홍보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